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오늘은 호텔 체인별 코로나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등 글로벌 체인에서 무료 취소 등의 다양한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가장 유연한 정책을 발표한 하얏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약 취소와 관련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체크인하는 모든 기존 예약은 도착 날짜의 체크인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전까지 무료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포인트 및 어워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31일까지 포인트 소멸을 중단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22일에 변경 예정이었던 포인트 어워드 차트는 2021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오프피크 피크 어워드 차트 도입도 2021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료 숙박 어워드 등의 어워드도 역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등급 관련 사항이 상당히 대인배스럽습니다 2월 달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스트, 익스플로리스트 및 글로벌리스트 회원님들께 1년간 등급 연장 및 어워드 연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도 투숙하신 기록을 베이스로 올해 등급을 산정하는데 이를 2021년까지 1년 연장하여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급 만료일은 20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메디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약 취소와 관련하여 4월 30일까지 체크인하는 모든 기존 예약은 도착 날짜의 체크인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전까지 무료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여행사 또는 기타 서드 파티를 통해 직접 예약하신 고객께서는 예약하신 업체로 문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하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포인트 및 어워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31일까지 포인트 만료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였고 스윗나잇 어워드는 1년 연장하기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숙박 어워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등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계정정보상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고객에 하나여 2021년까지 기존 등급을 자동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힐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약 취소와 관련하여 30일까지 체크인하는 모든 예약은 24시간 전까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포인트 및 어워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2020년 31일까지 소멸만기 예정의 포인트를 일시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힐튼의 경우 2021년 등급 연장을 위한 요건을 논의하여 발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 말 안으로 등급 연장과 관련한 공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며칠 전 메리어트의 등급 조정이 완료되었는데요. 아마 힐튼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코로나 관련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바하얏트와 같이 메리어트와 힐튼 모두 현재 업데이트된 등급을 기준으로 2021년 1월까지가 아니라 2022년 1월까지 1년간 등급이 연장되는 것을 결정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킴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